구멍이 작게 돌리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걸립니다, 비닐에. 그, 구멍이 잘 찢어지게끔 좀 이렇게 칼날처럼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찔러놓고 이렇게 벌려서 이제 당겨내는 거죠. 확실히 크기가 다르네네 저는 지금 경북 구미에 슈퍼농구 농장에 와 있는데요 <웃음> 아 내일 감자를 심는다고 하는데 이게 <웃음> 네. 찍삽이죠 찍삽? 네 감자 심는 삽입니다 이걸로 이제 내일 비닐 멀찍에다가푹싣고푹 찍고 이걸 하는데 네, 네. 근데 이게 뭐 불편한 점이 있다면서요? 구멍이 조금... 어, 감자가 올라오기에는 조금 작습니다 아요? 네. 입구가 좀 작아서? 네, 입구가 조금 작습니다 그렇다고 뭐 입구를 크게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개조를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도 어, 용접기가 있으신 분들은 하실 수 있고 아니면 공업사에 가셔서 이제 삽을 들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이제 감자를 심는데 어, 기존에 사용하던 감자 심는 찍삽이거든요이 네. 그, 구멍으로 이렇게 감자를 찍어 넣으면 감자가 순이 올라올 때 구멍이 작게 뚫리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걸립니다 비닐에 그러면 사람 손으로 또 이렇게 파줘서 이렇게 꺼내줘야 되겠죠? 이쪽으로는 이날 때문에 찢어지겠죠? 아... 근데 여기가 구멍이 좁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부치를 달아서 여기 좀 칼날처럼 음. 조금 뾰족하게 갈아 주게 되면은 찌르면서 그 비닐이 십자로 탁탁 찢어지겠죠. 아. 예, 그러면서 감자가 올라올 때어 비닐에 걸리는 게 없이 그냥 그대로 쭉잘 올라옵니다. 안전선은 아, <웃음> 어떻게 알았어요 뭐, 어떤 거든지, 뭐, 제가 만들었는 비료부터 시작해서 농기구라든지 어떤 걸 봤었을 때 사람 손이 한 번이라도 조금 덜 가고 쉽게 농사를 지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돈하고 바로 연관되니까. <웃음> 비닐 씌우기 전에 같은 경우는 어 망을 따놓고 이걸로 심고 비닐을 씌웠거든요. 그럴 때는 구멍을 크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닐을 먼저 씌워 놓고 비닐 위에다가 이찍삽을 사용해서 찍기 때문에, 어, 그리고 올해는 조금 너무 가뭄이 들어서 그 너무 마른 땅을 망을 따서 감자를 심어 놓으면 안에 수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땅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자가 올라오질, 그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비를 맞추고 일부러 시간을 조금 늦었지만은 뒤로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렇게 비닐을 씌우고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직포를 저희가 또 덮어 줄 거거든요 그러면 구멍 뚫어서 감자를 심었는데 부직포를 덮어 놓으면 구멍으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확인할 길이 없겠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어, 구멍을 조금 넓게 해서 십자로 이렇게 딱 뚫어 주게 되면 감자가 검정색 비닐로 씌우거든요 그러면 햇빛을 찾아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이제 감자 잎이 나겠죠 그러면서 잎이 탁 비닐에 걸리면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조금 더 넓게 찢어주려고 하는 거죠 중간에 일하다 말고, 그, 기계가 고장났다고, 읍내까지 나가려고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겠죠? 아. 네, 그러면 직접 하나하나 다 수리도 할줄 알고, 뭐, 농사 지으려면 한 가지만 차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운전부터 시작해서, 뭐, 비료에 대한 영양분에 대한 이런 지식부터 시작해서 다 골고루 이렇게 만능으로 할줄 알아야, 그, 농사도 잘될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웃음> 그, <또 새로운> <웃음> 그 구멍이 잘 찢어지게끔 좀 여기 칼날처럼 조금 뾰족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다 됐습니다 와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벌리는거요또 그, 그, 이거 탁찔러놓고 이렇게 벌려서 이제 당겨내는거죠 이거 하나 단것 뿐인데 아, 연필 위에 지우개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러니까 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겠어요 내일 제가 이거 그 사용하는 방법도 요걸로 사용했을 때 구멍이랑 요걸로 어. 사용했을 때 구멍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지포를 위해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안에 들어간 거그 안쪽으로 들어간다 싶으면 손으로 빼 올리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지만 어,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서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 어, 날짜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비를 막고 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날짜가 늦었기 때문에 한 부지포를 씌워주면 한 일주일 이상은 그 날짜를 앞당길 수 있거든요. 음. 성장 속도를 빨리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 어부직포 안에서 올라오다가 비닐에 걸렸다. 부직포가 있으니까 안에가 안 보이겠죠? 안 보이죠. 예. 네. 음. 근데 이걸로 뚫어주게 되면 어 거의 한 8, 90% 90% 이상 음. 구멍 찾아서 알아서 다, 올라온다. 네, 다 나옵니다. 감자 스스로 알아서 네, 알을 다. 깨고 나온다. 이, 이 그렇죠, 이게 그렇죠 이게. 그 검정색 비닐 흑색 비닐이기 때문에 거기에 햇빛을 찾아서 식물이 따라 고멍 찾아서 따라 올라오게 되어있습니다 반대쪽이 지금 예전거죠? 여기 지금. 예, 예 기존 하던 거고요 네. 그냥 기존 사용하는 것보다 구멍이 얼마나 크게 뚫리는지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네. 예. 확실히 크기가 음. 다르네 이런식으로 구멍이 조금 더 십자로 이렇게 음. 십자로 뚫히죠? 그죠 이런식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니까 네. 구멍이 훨씬 크죠? 아 훨씬 네. 커요 그러면 감자가 올라오면서 그냥 그대로 순이 올라옵니다. 비닐에 걸리는 거 없이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려서 음. 순이 비닐을 들어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닐 자체가 이렇게 칼집이 나있으면 이렇게 덮혀져 있다가 그대로 그냥 밀고 올라와 버립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음. 여기 어. 다야 군두고 어. 옆에 그냥 구멍이고. 어. 어 어제 제가 생각하고 바로 만들었었는데.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어 지금 요게 칼날 길이를 제가 4cm를 만들었거든요 이 정도 하고 싶으신 분들은 4cm 정도 하셔도 되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5cm 정도 조금 칼날 길이를 조금 줄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용접 부위가 약간 지금 제가 위에다가 용접을 했거든요 그것보다는 이게 비닐이 가 두께가 그 조금 0.025 두꺼운 비닐은 찔러도 이게 늘어나면서 잘 잘리지 않습니다 길이가. 그러면 요거 칼날, 요 칼날 다는 그 높이를 한 여기 8cm 정도에 용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Here we go.